대명사는요 그게 네. 문장이 불완전하고요 관계부다는완전해아그 네. 불완전하다는게 뭔 뭐, 무슨 뜻이에요? 완전하고 불완전하는 뜻이요? 에그 있잖아요 그 예, 예, 예문을 한개씩 드려드릴게요 아 예문 예문 좋다 네, 예문 주세요 음. 저 예문이 좋아요 그래서 옛날, 옛날 친구 이름도 예문이었어요 <웃음> <웃음> 선생님, 저 거짓말 안 해요. 넉넉히 의자. 아니요. 아니요. 아후아니야아니아이아 네인덕파크 이거는... 네? 뭐냐면요... 이게 무, 무슨 관계대명사 같나요 어, 어떤거요? 홈이요? 아니요... 이 지금 제가 쓴거요 예어 이게 예. 무슨 관계대명사냐고요